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강의 걸쳐 가지고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레이어 탭에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 각각의 아이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혹시나 이 예제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열기 하셔가지고 실습 파일에 보시면 자,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요걸 여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모라죠미리요 레이어 특성에 들어가 보시면 미리 레이어들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쭉 보이시죠 뭐 내부가구를 꺼고 싶으면 여기 전구 모양 있죠 이걸 꺼시면 되는 겁니다 껐다 켰다 그리고 동결하고 싶으면 두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잠금 처리하고 싶으면 세 번째 아이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색상 누르셔 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이런 기본적인 작업 말고 좀더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꺼기입니다 선택한 객체의 도면창을 끄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전구 모양 누르는 거랑 똑같죠. 그렇지만 레이어 개수가 많다고 그러면 이 도면, 이 작업 영역 내에서 객체를 선택함으로써 바로바로 끌수 있는 이 기능을 쓴다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끄고 켜고 할수 있습니다. 자, 누르시죠. 그런 다음에 끄고자 하는 도면층의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경목 레이어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찍으면 얘가 들어있는 레이어가 꺼지는 겁니다. 그렇죠? 문도 그렇고요 가구도 그렇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함으로써 자 엔터 선택함으로써 바로 그 객체가 들어 있는 레이어를 바로바로 바로 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럼 다시 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걸 누르시면 됩니다. 뭐 지금 꺼져 있는 모든 도면층 레이어를 다시 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분리입니다.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제외한 모든 도면층을 숨기거나 잠금니다 그래서 자, 눌러 보시죠. 그러면 분리할 도면층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얘기죠. 전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찍고요. 몇 개만 찍고 엔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 그 지금 선택한 객체의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는 어떻게 됩니까? 잠금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페이드 양을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어떤 게 잠금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수에다가 직접 써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어,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켜고 싶으면 그렇죠? 분리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레이소 명령을 이용해서 딱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요거 눌러보죠. 그러면 설정이라고 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리되지 않은 도면청을 끌 거냐? 아니면 잠금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잠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음, 잠금 요거 누르시고요. 페이드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0으로 되어 있으니까 90이 되는 겁니다. 저는 80을 써보죠? 엔터 하시고 예를 찍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하면 나머지 거는 잠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꺼고 싶어요. 다시 되돌린 다음에, 요거 누르고,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엔 꺼기로 하겠습니다. 그죠 꺼기로 되어 있는데, 뷰포트 동결하고 꺼기 두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끌 거냐, 아니면 뷰포트에서의 어떤 출력을 동결할 거냐, 저는 단순히 끄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찍고, 엔터 치면 나머지 게 꺼지는 겁니다. 꺼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거죠 알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금을 분리를 할때 잠금을 할 거냐 아니면 끄기를 할 거냐 뭐 크게 보면 또세 가지죠 뷰포트에 동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세줄 있죠 한줄두줄세줄 줄, 줄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분리 결과를 조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당연히 이건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시죠? 요거 잘 쓰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당장 어, 수정할 내용만 딱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예 끄든지 아니면 잠금 처리한다고 그러면 페이드 양을 조정해서 그래도 어, 베이스 도면을 보면서 약간 약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이도치 않게 옆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 어, 수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게 동글 기능입니다. 동결요. 선택한 객체의 도면청을 동결합니다. 이렇게 돼있죠 저는 배치를 몇개 하나 이렇게 세개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조개목을 한번 동결해보겠습니다. 동결됐죠? 자, 문동 동결됐습니다. 됐죠? 엔터하고 빠져나오면 배치해보면 그 부분들이 사라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피포트 했어요. 자 그게 동결 기능이다. 그럼 당연히 해당 부분이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동결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다시 원래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딱 누르면 동결 해제되면서 모든 뷰포트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그런 부분 자 요거 눌러보죠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정 뷰포트에서 내가 안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잠금처리하는 겁니다 선택한 객체의 도면을 잠금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수로 수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찍고 작업이 그러니까 완료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개목 찍고 하나 더 찍어보죠 얘는 한 번에 한 개씩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약간 흐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글씨 그러면 해당 도면이 이렇게 잠금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잠금을 풀고 싶으면 여기서 일일이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밑에 있는 아이콘 있죠 선택한 객체의 어, 도면창을 잠금 해제합니다 이거 누르셔 가지고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에 한 개씩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 잠금 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잠금하는 거 잠금 해제하는 거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뭘까요 현재로 설정하는 겁니다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한다 한번 보죠 저는 이제 뭘 작업할 거냐면 이제 음 내부가우 1에다가 뭔가를 어, 이렇게 볼까요 뭐방명칭에다가 뭔가 하나를 그렇죠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0번 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대고 만약 문자를 단일 형으로 해서 이쯤에서요. 클릭 높이 지정이죠. 직격해놓고 요쯤하고요 이렇게 각도 영도 잡고 여기다가는 뭐 각도 영도로 하겠습니다. 엔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 높이 요정도로 찍고요. 각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 이렇게 썼어요. 엔터 엔터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0번 레이어, 현재 0번 레이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그렇죠? 명칭 레이어에다 옮기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럴 때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는 이 글씨가 들어있는 이 레이어에다가 똑같이 글씨를 기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레, 이 글씨가 어느 레이어에 들어있는지 여기 찾기가 귀찮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객체 예를 찍고 원장실을 한번 찍어보시죠 클릭하면 얘가 어떻습니까 병명층 레이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글씨를 단일행 찍고 찍고 찍고 해서 어, 통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해당 레이어에 글씨를 기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고를 때 쓰는 것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뭘까요 도면층 일치입니다 어,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대상 도면층에 맞게 변경합니다. 잘못된 도면층 위에 객체를 작성한 경우 대상 도면층에서 객체를 선택하여 해당 도면층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가 방명층에다가 뭔가 이제 렉탱글 하나 그렸어요. 자, 렉탱글. 한번 카피해 볼까요? 카피 한다면. CP 한 다음에요, 거를여개 있죠? 엔터, 짓고, 옆에다가 살짝 옮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 에 들어있을까요? 조경목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레이어에 옮기고 싶어요. 그렇죠?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대상 도면층에 맞게 변경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다른 레이어에 옮기고 싶습니다. 그럼 얘를, 저, 요걸 누르시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쭉 이만큼, 이만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치시고, 그럼 어느 레이어로 옮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이름을 누르셔 가지고, 요것만큼은 저는 음... 뭐좀 이상합니다만, 예 일단 계단 레이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계단 레이어로 옮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짤, 어, 잘못된 레이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레이어에 뭔가 작업을 해버렸다 그럼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죠 사각형을 뭔가 하나 그렸어요 이쯤에서 하나 그렸습니다 이걸 이제 복돌레이어로 옮겨 놓고 싶습니다 복돌레이어가 없죠 병 레이어에다 옮겨오 싶습니다 그럴 때 이걸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잡고 이거를 복도 예를 찍어 주면 복도 레이어로 옮겨지겠지만은 자, 컨트롤 Z 하죠. 다시 한번요. 요거 누르셔 가지고 찍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어느 레이어로 옮길 거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은 여기서 객체를 찍으셔도 됩니다. 예를 찍으면 물 레이어로 옮겨지겠죠. 그렇지만 이름 누르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벽 레이어에다가 옮기겠다. 확인 누르면 그 레이어로 옮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쓰면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또 여러가지 있죠?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이전이란건 뭐냐면, 이 레이어와 관련된 어떤, 여러분이 뭔가 변경을 하잖아요. 레이어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새로 레이어를 생산한다든지, 어떤 최근의 변경사항을 취, 어, 소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도면장 특성에서 내부 가구일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도요. 빨간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레이어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변경이, 오, 여기는 빨간색인데 왜 변경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영문 해보죠. 얘를 찍었을 때 얘가, 그렇죠? 이 특성에서 개별적으로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문만. 엔터, 분리하신 다음에 이 부분만 다 선택하고 도면청별로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음, 분리해제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필요합니다. 내부가우 1만 선택해서 내가 잡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내부가우 1만, 그렇죠? 여기 어떤 거죠? 예, 요금 되고 하늘색 이 부분인데 얘만 빨리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리를 하는 거죠. 내부가우 1만 선택하고 엔터, 분리됐죠? 이번만 선택하고 파일 레이어로 변경하면 그 레이어 색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데 있나요? 명물 레이어에 들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명물 레이어에 들어 있는 것도 요것들도 다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음, 해당 레이어로 옮겨 놓겠습니다. 여기 내부가 오일러. 자, 옮겨졌죠? 네. 내부가 옮겨졌는데도 도면청 색상을 따라가지 않네요. 이게 만약 블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면, 만 내부적으로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이지 간에, 먼저 a 어의 어떤 변경 사항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시가지고 이전 상태로 이렇게 되돌리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면청으로 변경한다 선택한 객체 의 도면청 특성을 현재 도면청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된 도면층에 작성된 객체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현재 도면층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0번 레이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럼 이제 현재 레이어는 벽 레이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레이어로 빨리 옮겨오 싶어요 그럴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찍고요 현재 도면층으로 병경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 어떻습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벽 레이어로 빠르게 옮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세 번째 건가요? 세 도면청으로 객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를 다른 도면청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선택 객체에 중복 객체를 지정한 도면층에 작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제가 선택을 하죠. 그런데 끝났으면 엔터 대상 도면청 어디로 옮길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름 하셔가지고 저는 음, 계단에다 옮겨보겠습니다 기준점 찍고요 살짝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그 위치에 다시 찍으셔가지고 그 위치에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0번으로 맞춰놓고 조경모을 꺼보겠습니다 꺼도 어떻습니까? 하나 더 남아있죠 왜? 계단 레이어에 지금 옮겨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다른 도면으로 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요거. 다른 도면청으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자, 도면청별로 보기. 요거 아주 좋습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쵸? 저는 내부 가구만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만 클릭, 클릭, 이렇게. 그렇죠 물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종료시 복원이 체크되어 있고 닫기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요렇게 선택하고 요걸 체크해지 하고 닫기 하면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다 보고 싶으면 음, 다 꺼져 있죠 다 보고 싶어요 요거 다시 누르면 되겠죠 그럴때 쓰는 기능입니다 해당 동면층 보고할때 요거 누르시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도대체 나는 얘가 지금 이게 어느 레이어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요건 누르셔가지고 얘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럼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들어있는 레이어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알죠 종료시 복원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찍고요. 얘 찍고 하나, 둘, 계단, 셋 엔터 해보면 요 것들이 들어있는 세 개의 레이어가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닫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내부 가구만 보고 싶어요. 그럼 내부로 시작하는 글씨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필터성은 내부, 내부 하고요. 글씨가 이상하게. 다시 한 번요. 내부, 이게.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 기능을 쓰는 겁니다. 내부, 내부가 잘안 먹네요. 아마 지금 녹음 중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요, 어, 가구를 한번 써볼까요? 가구. 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아시고? 여기다가 가구로 시작하는 것만 쓰고 싶, 내부 가구만 쓰고 싶다면 내부 별, 별 있죠? 에스테리커. 별을 쓰시면 내부로 시작하는 글씨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표시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뭘까요 현재 뷰포트를 제외한 모든 뷰포트에서 VP 동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얘를 한번 눌러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타일 모드가 영어로 설정되지 않으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 공간에서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배치 공간에서 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해당 그표포트단으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있습니다자 그런 다음에 현재 뷰포트를 제외한 이거 누르겠습니다. 그럼 얘를 찍어보시죠. 그럼 얘만 남고 나머지 표포트에서는 사라지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죠? 그렇죠? 그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이제 엔터. 끝맞췄어요 뭐냐면 원래대로 자 밖으로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할 때는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이 잠금처리한거 있죠? 그거를 이제 여기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잠금처리한 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자 그게 좀 단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진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뷰포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해제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원래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도매전 특성에서 하셔도 되겠죠 물론 도면청 특성에서 하실 때도 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표 포트 내에서의 어떤 동결 여부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면청의 모든 객체를 삭제합니다. 하는 만약에 어? 더 이상 내부 가구 일에 들어있는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부가 위 레이어를 아예 삭제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전 강의에 설명 드렸죠 레이어에 뭔가 들어있으면 지워지지 않다고 는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요 명물 레이어로 맞춰놓고 내부가 하고 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자요건 누르고요 객체를 여기서 찍어대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름 누르셔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지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얘 누르면 삭제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죠 자 되돌려 볼까요 안 되돌려지죠 이거 누르셔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시면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최종본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할 때 이럴 때 이거 쓰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죠? 병합 기능을 한번 살펴보죠. 병합은 뭐냐면, 도면에서 이전 도면층을 제거하여 선택한 도면층으로 대상 도면층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내부가옥 2가 있고 3이 있는데, 아, 이게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싫습니다. 도면청 특성에서요, 새로운 도면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내부가옥이라고 하죠. 요 2번, 3번에 들어있는 것을 다 내부가옥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자, 고럴 때, 요걸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짓고요 여기서 객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봐서는, 어, 내부 가구 1에 뭐가 들어있지, 2가 뭐가 들어있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죠? 내부 가구,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입니다 2, 3에 들어있는 거를, 그렇죠? 선택 끝났죠? 엔터, 대상도면창 이름 누르셔가지고, 내부 가구에로 옮기겠다. 확인. 병합하려고 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내부 각 하고 1, 2가 없어지고 내부 각으로 다 옮겨지는 겁니다. 이럴때 여러분이 이 기능을 쓰시면 아주 아주 어, 그렇죠? 너무 세분화 시킨 레이어들을 특정 레이어로 병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부 각하고 2에 있는 거를 내부 각하고 3으로 그 반대로도 병합이 머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잘활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더 레이어 관리를 복잡한 레이어 작업을 하실 때는 복잡한 어떤 도면 작업을 하실 때는 필요없는 부분을 잠시 숨겨놓는다든지, 이쪽 레이어에 있는 거를 다른 레이어로 옮긴다든지, 또 잠금 처리한다든지, 그쵸? 내가 작업하는 부분 레이어만 딱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기능을 쓰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요, 워커 있죠? 레이어 워커를 이용해서, 저는, 자, 그럼 새로 열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창 닫고요. 다시 열어보죠. 주문 하겠습니다. 내부 가구만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부 가구에, 요거 누르셔가지고, 내부 가구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하고, 또 닫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부가구만 딱 선택하고 이거 해제하겠죠 닫기뭐 이렇게 해놓고 또 작업하고 뭐 다른 보기상태또 해놓고 또 작업하고 이렇게 일일이 하기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웃음> 모든 기술의 발전은 이귀찮이점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웃음> 그렇죠? 귀찮으니까 누가 대신해주기를 그렇죠? 자동화 되기를 기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인지 능력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나. 물론 뭐프레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니까, 뭐, 죠 머니가 들어오겠지만. 자, 요 상태를 기억시켜 놓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자, 새도면청 상태에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죠. 내부, 가구, 만, 보임.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보이고 감추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잠금 잠금해제 모든 레이어의 상태를 여러분이 별도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벽 벽만 벽하고 음... 문요것만 보겠습니다. 닫기 계속 하죠. 이 상태를 해놓고 새로운 도면층 상태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벽, 앤드, 문,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몇개 있죠? 두개 있는 거죠? 내부 가구 누르면 내부 가구만. 병문 누르면 병문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물론 전체가 다 보일 때는 전체를 다 보이게 하는 뭔가를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요거, 모든 도면청 켜기, 이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어, 새도면청 상태에서요, 모두 보기, 이런거 하나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내부가구만 병문만 모두보기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특정 부분만 잠금처리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객체를 제가 몇가지만 잠그겠습니다 이렇게요 작업이 끝난 것들은 잠금처리를 해보죠 이 상태로도 기억을 시켜놓고 싶습니다 그렇죠? 새도면창 상태에서 자 몇가지만 잠금처리 여러분 뭐 특별 이름 거의 상태에 맞는 이름을 주셔야겠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내부가구만 몇가지만 모두보기 몇가지만 잠금하면 잠금이 되는 겁니다 모두보기 하면 원래대로 되겠죠 몇가지만 잠금하면 잠금상태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거죠 자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되면 됩니까 도면천 상태 관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아 나는 그렇죠 자몇 가지만 잠금 처리한 거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름 바꿀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약간 변경한 다음에 현재 이 상태를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새로 만드셔도 되고 물론 이런 상태를 별도의 파일로 내보낸다든지 나중에 가져오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얘 누르면 그리고 닫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제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레이어의 어떤 보기 상태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잘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레이어 작업이 좀더 편리해지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